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촛불만 빨갛게 보이는 꿈. 이 꿈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재물이나 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 꿈입니다. 교회 등 재단에 많은 촛불이 켜져 있는 꿈. 이 꿈은 진행 중인 일에서 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내 의지대로 초에 불을 켜는 촛불 꿈. 이 꿈은 나의 의지가 반영이라도 되듯이 내가 하는 일이나 사업 등이 술술 잘 풀리고 번창하게될 꿈입니다. 내가 양초에 불을 켜는 꿈. 양초에 불은 킨다는 것은 앞으로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게 된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많은 굴이 촛대에 촛불이 켜져 있는 꿈.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재물, 돈, 물품 등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이동하는 것을 보는 꿈. 이 꿈은 생활에 변화가 생기는 꿈입니다. 방안에 촛불이 환히 밝혀져 있는 꿈. 사업이나 소원이 마음먹은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은심이 해소됨. 방언을 촛불로 밝히는 촛불 꿈. 현재의 상황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희망적이라는 뜻의 꿈입니다. 수많은 고리촛대에 촛불이 켜져 있는 꿈. 이 꿈은 꾸준히 노력한 결과나 대가를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양초가 넘어지는 꿈. 양초가 넘어지는 꿈은 안 좋은 의미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현재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양초를 들고 있는 꿈.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의 인연이었지만 지금은 인연이 끊어진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의미의 꿈입니다. 양초의 불이 꺼지는 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추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저절하게 된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미가 있고 건강상으로도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꿈입니다. 양초의 불이 타오르는 꿈지위상승하게 되는 꿈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될 꿈입니다. 도움을 통해 지위가 상승하는 꿈입니다. 꿈속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를수록 더 좋은 의미입니다. 어두운 방이나 동굴 지하실을 촛불로 살피는 꿈 어두운 방이나 동굴 지하실을 촛불로 살핍니다. 이 꿈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비밀을 알게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집안에 촛불을 여러 개 켜놓고 불을 밝히는 꿈 종교의식이나 부처, 조상님께안테고사를 지내면 확실히 큰 복을 받게 된다. 경사, 재물, 돈, 기쁜 소식 행제, 잔치, 기도, 소화성취 등의 길조이다. 집안을 여러 개의 촛불로 밝힌 꿈.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행제수가 들어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초롱불을 들고 밤길을 가는 꿈. 은인, 협조자 등을 만나 일이 있게 될 꿈입니다. 촛불 끄는 꿈. 환경이 악화되거나 희망이 사라지는 등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촛불을 입으로 풀어서 껐다면 다른 사람과 시비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촛불이 타다 꺼지는 꿈 이래서 뭔가 중요한 일을 빠뜨리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 촛불 불빛 아래서 바느질을 하는 꿈.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될 태몽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촛불 시위를 하는 꿈.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이념을 창출하여 민주사회를 이룩한다. 총회, 파티, 회식, 잔치, 모임 등이 있다. 촛불 앞에서 기도를 하는 꿈.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촛불 잔치로 분위기가 황홀한 꿈. 신의 조화와 가오로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사랑과 행복을 살포시 않는다 소망, 기원, 행운의 촛불을 켠다. 재수 두통하다. 촛불의 화상을 당하는 촛불 꿈. 촛불의 화상을 당합니다. 이 촛불 꿈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촛불을 들고 밤길을 가는 꿈. 협조자, 은인 등을 만나 일이 잘 추진이 될 징조의 꿈입니다.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사모하는 일을 그리워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촛불을 들고 앉아있는 꿈 당신은 사랑과 행복을 위해 신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 마음이 편안하고 재물과 돈이 풍족해진다. 제수대통 소원성취를 하게 된다. 촛불을 들고 어두운 곳을 살피는 꿈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거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촛불을 바라보는 촛불꿈 근심 걱정거리들이 서서히 풀리게 된다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촛불 꿈 돈을 벌거나 승진을 하기도 하고 합격을 하는 꿈입니다. 촛불을 본꿈 만사가 순조로우니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태몽일 경우에는 총명한 아기를 잉태할 길몽이다. 촛불을 손에 들고 있는 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장거리 등 멀리 떨어져서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상태를 의미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끈꿈 다른 사람과 시이나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촛불을 켜들고 어두운 방이나 골 지하실 등을 살피는 꿈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남의 비밀을 캐낼 일이 있게 된다. 촛불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꿈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장애물 없이 술술 잘 풀릴 것이고 애인이 없다면 애인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촛불이 넘어지는 촛불 꿈 실수가 작거나 실적이 저조해지는 등 그로 인해 비난을 받게 된다는 꿈입니다. 촛불이 밝고 환하게 비치는 꿈 종교와 신앙심이 두터워진다.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한다.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여 소화성취한다. 촛불이 켜진 사찰 교회 등을 보는 꿈 촛불이 켜진 사찰 교회 등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기대했던 만큼 큰 목적을 이루고 재물과 이권이 늘어나는 등 기쁨이 따를 징조다. 촛불이 타는 꿈 좋은 소식이 올 징조의 꿈 촛불이 타다 꺼지는 꿈 이래서 뭔가 중요한 일을 빠뜨리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기다리는 소식이 표현하다. 처음에는 길하다가 끝에 가서는 불길하게 된다. 촛불이 환하고 밝게 비치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작은 바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촛불 잔치로 분위기가 좋은 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재산과 재물이 상승하게 되는 꿈입니다.